지금 유, 다른 유저들은 캠을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는데 정작 GM이라는 사람은 몇번 키보드 누르니까 템들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허탈하지 그동안 그 사람들의 노력은 다 물고품이 돼버리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뭐 게임 운영자의 권력 남용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터진 사건은 온라인 게임 역사상 역대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스케일입니다 자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9월 9일 DC인사이드의 던전앤파이터 갤러리에 하나의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해당 글의 제목은 강정호 해명에 현 던전앤파이터의 디렉터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해명하라고 하였죠 본문에는 한 유저의 캐릭터 창이 스크린샷으로 첨부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캐릭터의 모험단 이름은 궁뎅이 맨단 아이템이 딜러버퍼 올 12증 이상의 0티어 신화, 잔향 4개, 최소 2셋이라는 엄청난 캐릭터의 스펙을 보유한 것이었죠 글을 작성한 유저는 돈이 엄청 많고 운이 좋은 유저겠거니 라고 생각했지만 타임라인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개가 아니라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캐릭터는 7월 10일 점핑 이벤트를 통해 캐릭터를 생성한 이후 7월 말부터 던전앤파이터의 최종 컨텐츠라고 할수 있는 시로코 레이드를 돌기 시작 8월 중순쯤엔 암살자의 검은검집 에픽 아이템을 획득 그리고 진각성 완료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하는 유저 정도로 보였지만 이 다음이 문제였죠 8월 중순 갑자기 시로코 항아리를 4개씩이나 까더니 종결 아이템인 암살자 2세트 그리고 잔향융합 얼마 지나지 않아 9월초 에픽을 연속으로 획득 암살자 3세트를 완성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세팅을 완성한 것이죠 이는 일반 유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성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아이템의 보라색으로 10이라고 발라져 있는 수치는 강화가 아니라 증폭이라는 수치로 약 12만 골드 정도 하는 모순의 결정체라는 아이템과 25만 골드 정도를 소모시켜서 증폭이라는 걸 진행할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강화를 하면 할수록 확률이 떨어지고 들어가는 모순의 결정체의 개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재화가 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흑수저 유저들 같은 경우엔 약 7강 정도만 진행하게 되지만 흔한 헤비 유저라고 부르는 유저들은 11에서 12 증폭까지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8강 이상부터는 아이템이 초기화되고 10강 이상부터는 아이템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캐릭터는 모든 아이템의 12 증폭이라는 어마무시한 운빨과 재력을 보여준 것이죠 거기에 일반 신화 아이템과 엄청난 성능 차이가 나는 1티어 0티어 신화 아이템을 거의 모든 캐릭터가 장착하고 있는 점시로콜 레이드에서 드랍하는 시로코 에픽과 기존의 에픽을 합성해야 획득이 가능한 잔향 효과를 무려 4개나 가지고 있는 것 게다가 이와 같은 세팅을 달성한 캐릭터가 무려 1 0개가 넘은 점등 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핵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GM이나 개발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슈퍼 계정이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랭커인 지인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7,8개월 동안 한 캐릭터만 죽어라 파면서 운이 엄청나게 좋아 거의 비슷한 스펙을 달성하였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런 스펙을 달성하는 건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와중 더 결정적인 정보를 찾게 됩니다 던전앤파이터에는 이렇게 유저들이 특별한 활동을 할 때마다 기록이 되는 타임라인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말이죠 그런데 해당 캐릭터들의 증폭 성공 여부는 타임라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으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8월 20일 던전앤파이터는 언제나처럼 정기점검을 당일 새벽 4시 반부터 아침 10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극과 길드와 그 밖에 gm 계정으로 의심을 받는 캐릭터 중몇 명이 8월 20일 8시 19분 9시 48분에 게임에 접속하여 진각성을 진행 했다는 타임라인이 찍혀있었다는 것이었죠 이는 명백하게 개발진이 아니라면 접속이 불가능한 시간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은 확신이 되고 사람들은 개발진들에게 해명을 하라며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되자 넥슨과 네오플은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디렉터인 강정호는 해당 캐릭터를 포함한 관련 캐릭터 길드까지 모두 전면 로그 분석에 들어갔으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달라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죠 이렇게 사건이 커지자 극과 길드와 관련된 캐릭터들은 허겁지겁 길드를 탈퇴하기 시작하는 정황이 발견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덜미를 잡힌 타임라인을 수정하는 모습이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1일 밝혀진 중간 점검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조사 결과 궁뎅이 맨단이라는 유저는 네오플의 직원이 맞았으며 엄청난 양의 수치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직 다 밝혀진 바가 아니지만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릭터 창고 직접 조작을 통해 총 11명의 캐릭터 에게 신화장비 탈리스만 룬 장비 증폭 수치 변경을 진행하였으며 몰래 생성한 아이템을 판매하여 사이까지 챙기는 엄청난 대범함 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판매 아이템들은 약 이정도로 밝혀졌는데 이 모든 걸 현재 시세로 얼추 계산해보았을 때 도합 542억 골드라는 어마무시한 이득을 취한 것이죠. 이걸 현금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약 4,8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운영자가 몰래 수치 조작을 통해 각종 종결 아이템과 스펙을 맞춘 것은 물론 이를 가지고 버젓이 서버에서 활동하고 다녔으며 5천만원 가까이 되는 사익을 챙긴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중간조사 과정임과 더불어 단한 명의 캐릭터의 로그만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런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지금까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 전에 있던 각종 게임들의 운영자의 권력남용 논란이 그냥 장난 수준으로 보일 규모의 대사기극인 만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네오플 측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법적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는 물론 배임, 업무방해에 따른 민사, 형사상 고소,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기존의 운영자 사건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즐기기 위해서 수치를 뻥튀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에서 그쳤지만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을 자랑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슈화가 되다보니 드러난 과거 행적에선 해당 유저 가 최소 1년 전부터 고강화 아이템을 이용하여 돈을 받고 던전을 대신 돌아주는 쩔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었으며 올해 초 발생한 강화대란 이벤트 유출에서도 동일한 직원이 연관된 상태로 조사를 진행했었지만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 이익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고 했던 적이 있어 알고서 모른척 했거나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디렉터라고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몇 명의 개발진들이 짜고 치고 한건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쉬쉬해준 분위기였는데 덜미가 잡힌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바닥을 기고 있던 유저들의 신뢰는 바닥을 뚫고 넥을 향하고 있을 만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으며 당연하게도 많은 던전앤파이터 유저들은 이거 안 잡으면 사람새끼가 아니라 대가리가 깨진 개돼지라면서 뭐야, 게임을 개돼지가, 접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게임을 즐기던 라이트 유저들은 이렇게 즐겨봤자 의미가 없는거나 다름없었고 헤비 유저들은 내가 개거품을 물고 몇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꼬라박 아서 별쇼를 다해도 그냥 운영진들은 클릭질 몇번이면 획득할 수 있으니 엄청난 회의감이 들 수밖에요 과연 오랜 시간동안 사랑받아왔던 던전앤파이터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해쳐먹은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뭐 사실 던파가 극단적으로 한국 서버를 닫아도 중국에서 돈잘 벌고 있으니 망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